처음부터 네가 음? 할 일은 정져있었으니까 너의 시간을 빼앗겠어 나는. 서류바 <놀라> <널 찾아봐. 놀라> 내 사랑에 의 시간 어둠의 세계 <놀라> 가장 어이 <어린간의 장상. 놀라> <놀라> 그림자 가져가도록 할게 나의 품목 리 승리, 승 너의 시간을 빼앗겼어 <목소리> 어둠의 세대, 너의 시간을 빼앗겼어 보통을끊니까 너의 어둠과 마주 시간이야 제왕 1을의 시간 겠 마이크를 그림자 가져가도록 할 때의 시간 너의 시간을 빼앗겠어 나이프스일 때의 <놀람> <그의 일정의> 시간 <놀람> 너의 시간을 빼앗겠어 추격자 호텔 상단이 니까 <목소리도> 그림자는 어디에 났지? 슬기다. 슬기다. 슬기다. 슬기이크로운기다 숨을 피워. 어둠을 피할 순 없을 거야. 어둠의 세계대 리가스 겨울이 시간 s r al c a a l 이번많는 돌아가지 않았어.